<목소리>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 처음 시도하는 컨텐츠입니다. 여러분 제가 항상 오늘의 컨텐츠만 하면 바로 바로 바로 1일안에서 오늘은 아닙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먹여보자 에피소드 1. 어어 일이라 하는 거 똑같네 리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 시작하는 먹여보자 라는 컨텐츠는 뭐냐면요 제가 잡아가지고 바로 살아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그 피해자한테 한번 먹여보는 겁니다 왜 피해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주 맛이 없는 랩기들만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허더왕 하면 뭐죠 그래죠 바로 군소죠 바로 군순이 래끼 잡아가지고 오늘은 게스트 집에 갈 건데 오늘의 게스트가 누구네뿌리보터뿌리보터 뿌리그 뿌리 깁스키뿌리까 뿌리 바로 훈디파다님 집으로 가가지고 한번 군소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바로 지금 잡으러 갈게요 렛츠 고아 맞다 오늘 그거 빼먹었네 그 같이 가요 리바 자여러분 오늘 군소래기 한번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쿤디판다님은이 사실은 아직 모르고 계세요 과연 군소를 다 꽂고 싶어서 드실 수 있을까라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바로 자연산 군소래기 잡으러 왔다 오늘 물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군소 있을 냄새다 자 빨리 자자 시간 없는데 바로 남았네 근데 이거는 개군소거든요 이거는 식용이 안 돼요 근데 뭐 독이 있어서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냄새가 참군소보다 훨씬 더 록같아서 안 되는 건 이거 요리해드려도 재밌겠는데? 아, 그거 안 돼. 초 면이라 콘디판네님 운 좋으십니다. 동실 동실 꺼져. 참군소야, 참군소 어디니? 콘디판네님이 이걸 드시고 아마 분노에 차서 랩핑을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. 열어. 군소자인데 돌을 왜 드냐면, 자요런 식으로 방금 들었던 돌에서 조그마한군소리께 이렇게 동실 동실 꺼져 스트립스 하면서 꺼져. 근데 왜다 개군소가 나오냐? 참군소가 분명히 한 마리는 있을 것 같거든요. 열어. 없네. 이거 뭐야? 전 뭔데? 아, 아 아무것도 아니야. 리발. 지금 군소 가안 나오는데요, 여러분? 잠시만, 여러분. 이거돌 밑에 뭐가 있는데? 돌 밑에 뭐가어 납작한 돌 리발. 이거 물수집에 타로 때려야지. 아, 한번 탱겼다? 어? 아! 여기다 여러분 개군소입니다. 아, 개군소 한 마리 있고, 야해초사에선모르잖아요리발레이야해초 치워봐. 그렇지 여기 도한 마리 있고 이렇게 개군소만 나오면은 훈디 판다님한테 개군소를 먹일 수밖에 없는데. 에에에에에 안돼 안돼 안돼. 초면에 이러면 안 되죠. 저는 참군소를 저는 끝까지 찾아보겠습니다. 열어. 여기 다 개군소 여러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야, 니네 미쳤냐? 여기도 롬마키형 개군소 동시도시스티업쇼거져 잠깐만. 얘 참군소인가? 여기 미국 사이에 뭐 하나 있거든요. 아, 또 개구소. 꺼다누가가 싸대기. 옳거 올커니. 아, 개구소 버려. 잠시 여러분. 찾은 거 같습니다. 이게 참구소를기 여기 있었구만. <웃음> 야, 야, 미역 좀 놔라, 리발. 여러분, 이게 바로 참구소입니다. 여러분, 딱봐도 아시겠죠? 아, 개구소는 연하고, 이렇게는 좀 진하고, 얼룩덜룩 한게 아주 맛있다. 버려. 아, 아유, 아유, 아유. 군디 판단일 건데. 자, 여러분, 근데 이렇게 왜 독을 안 쏘냐? 이렇게 너 보랏빛 다 썼니? 애들도 보랏빛을 무한으로 뽑으시는 게 아니라, 이제 저 한정도 거든요너좀 전에 나 같은 느끼가 사살하러 왔었구나. 어쨌든 나랑 가자, 리발레기야 군디 판단님, 기대하세요. <웃음> 정말리 꺼죠자 여러분 드디어 지금 쿤디 판다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론소에끼 들고 잠깐만 살아있나 확인해볼게요 열어 아이고 아주 잘못됐구나 리가네끼야 먹혀지자 아, 자여기입니다 여기 내세요 안 계시나 어? 어이, 어이, 아, 어이, 어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어. 아. 아 안녕하세요 아 데스타잖아요 데스타 아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 데스타가 오셨네 아 그리고 선물 하나 아, 열어아 어? 그럼요 군소래기 저 진짜 실제 군소를 처음봐가지고 살아있나요? 어 살아있어요 만져보실래요? 오 느낌 진짜 이상해 <웃음> 붙어있죠 아 이게 붙어있는 거구나 네,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달팽이 종류니까 아주 꽉 붙어있습니다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그렇죠? 키워보실래요? <웃음> 그냥 먹죠 같이 미안 <웃음> 혹시 군수 안 드셔보셨죠? 아예 안 먹어봤어요 영상으로만 맨날 봐가지고 비위가 혹시 어떠신가요? 저 그래도 셉니다 오우 렁 좋아하세요 우렁 남자 성기처럼 생긴 <웃음> 그건 개불 우렁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다 먹습니다 보통 구역질 잘안 하시는 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어 뭐예요 뭐예요 울... 잘못먹어 오늘 최초로 순디파에 있는 구역질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자이 녀석만 좀금 이따 제가 요리해드리고 아... 어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? 배고파가지고 파스타 같은 거 해볼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... 쇼미봤는데 요리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제가 어렸을 때 파스타를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파스타를 좋아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파스타 맛이 어떤가 막 찾아봤는데 제가 워낙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럼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겠다 벌써 3년 정도 <웃음> 그래도 나가서 사드시잖아요 아 사먹죠 네 ギギして音にゃく<笑><笑> 아 빠르시네 어때요 진짜 그냥 뒤지진 않아요 오 오늘 해주실 그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? 사실 아직도 안 정했어요 네. 오 역시 프리스타일 일단은 짭짤한 파스타고 혹시 퍼터팡 영상은 언제부터 보셨는지 처음에는 디젤이 틀었을 거예요 처음에 원래 걔는 구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. 콘텐츠가 그래서. 또 어떤 분 계세요? 혹시 포켓몬에 너무 좋아해서 아 진짜요? <웃음> 네, <그래서>. 아 진짜요? <웃음> 포켓몬 누구 좋아하세요? 전 포켓몬 게임 레드버전 실버 골드 오. 다 봤을 때거든요 치코리타 막다 키우고 치코리타 <웃음> <웃음> 포켓몬은 팬텀 포켓몬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사실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요? 인기가 없나? 인기가 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좋아하는 사람 아 근데 제가 원래 사람은 좀 진지해요 그런 <웃음> 근데 재밌으신데요? <웃음> 진지해도 재밌을 수 있죠 방금 그말도 진지한 것같아요 <웃음> 아, 쇼미 봤을 때 디젤님이 재미없다고 촬영을 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했잖아요. 제유머코드가안 맞더라고요. 저는 웃길라고 한 말인데, 다들 약간, 아, 어, 어, 어. 그렇지. 약간 이거 너무, 너무 <웃음> 어, 어, 웃어야 되는데, 웃야 뭐. 되는데. 그리고 뭐, 디젤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, 걔도 그렇게 별로 웃기는 애는 아니어가지고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, 쇼미 보면서 디젤님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좀 궁금한 게 있는데, 별명이 갑자기 많이 생기셨어요. 아기, 쿵갱, 뭐. 쿵갱, 그거는 귀엽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, 기를 쓰고 부르더라고.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. 약간 제 멋있는 랩을. <웃음> <웃음> 다 조졌는데, 랩을. 아, 오빠 너무 귀여워. <웃음> 아, 내 랩은 귀엽지 않은데, 진짜로 분소가 바다 가면 그렇게 있어요. 포인트만 잘 찾아가면은 진짜 많아요. 근데 비비 강하면은 맛있게 드신 분들도 계세요. 근데 그분들은 다 굴을 좋아하시긴 했어요. <웃음> 근데 컨디 어. 판단의 이미지로 구역질 을 해도 전, 전혀 문제없죠 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구역질 안 해야겠는데 <웃음> 혹시 초장 있으신가요? 초장 있을 거예요 초장 있네 어, 일단 그러면 파스타를 먹고 군소 먹고 개워냅시다 그런 것도 봤는데 원래 먹으면 안 되는 생선 고대어 고대어 실험정신에 되게 감탄을 하고요 오늘 실험 대상은 콘디 판단입니다네뭐 근데... <웃음> 진지하니까 기다 이게 이걸 원해왔었고 저도 와 근데 이제 군소가 될줄몰라죠 쁘미에서는 <웃음> 그 사람의 모습을 솔직히 많이 안 보여주잖아요 안 보여주죠 네. 근데 저는 처음에 좀 놀랐어요 첫 방송 뜰때 작가님이 저한테 너 오늘 나올지도 몰라 꼭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저스티시 형나와고막아무게 기운이 네, 네, 네. 블랙 입었다는 거 하나로 갑자기 입대 같은 기운을 풍기는 참가자고 설만안 뭐 <웃음> 아, 네. 가요 <웃음> <그렇게> <웃음>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와왜 이렇게 못생겨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저만 느끼는 거고 제 주변 친구들은 야잘 나왔네! 막 이러고 <웃음> 언제부터 하시게된 거예요? 10년 넘었죠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97년생이시나요? 네 24년 그리 다들 저런 24살은 안 봐요 예 저도 그렇게 안 봤어요 네, 그리고 뭐야? 누구야? 아 어, 안녕하세요 아유 고습니다저 집처럼 드나져있을 거 같아 아니 이게 짜여진 게 아니죠? 아니에요 아니죠? 얘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스팅하고 왔지 몇 대면 몇 대면? 금은티말이고 그 1. 아, 어일 미팅 몇 대면? <웃음> 숭어 <숭아> 있는데 뭐저잘 <웃음> 봤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약간 밈이었어요 군소가 들고 왔습니다 군소 이따 같이 드셔보실래요? 아뭐 그렇죠 <웃음> 쇼미에서 실제로 이 장면이 있었어요 이 부분으로 너랑 또안나고 저는 디젤 캐릭터가 너무 웃겨가지고 원래 그러신 거죠? 아 원래 그래요 그죠?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저희 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멋있게 보이자 평소 성격에서 이제 파워가 당당히 입혀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엄청 그 군인 막 입고 있어요 너무 웃겼어요. 군대 안 가서? <웃음> 아 비비 좋으세요? 아, 아 비비 좋아. 네.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. 디자인 식사하셨어요? 방금 영동설렁탕이라고. 아 기가 막히게 드시고 오셨네요. 네. 디스전에 두 분이서 하셨죠. 아, 예. 그때 근데... 패배하셨을 때 혹시 기분은? 아, 이제 집 간다 <웃음> 라운드가 올라가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사람들의 표정이 좋아요. 이제 고생 끝이다 이런. <웃음> 여기 말고 작업실 이또 따로 있나요? 팀들 회사가 작업실. 그럼 회사는 다르신 거죠 두 분이? 우 회사가 없어요. 그럼 이제 학고 <웃음> 지금 뭐 학고 아니야? 학고 아니죠. <웃음> 들어왔네 학굽니까 <웃음> 네 근데.. 네 하시려던 말씀 뭐죠? 짝이 안 됐어요 쇼미 때보다 말을 더 못하네요 <웃음> <저> 오늘 약간 <웃음> 퍼석하게 된거 같아 퍼석이요? 고향이 어디세요? 저는 서울이죠 진짜 딱 서울 사람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? <웃음> 아니요 자, 여러분, 이게 쿤디 판다님이 만들어주신 요리인데, 이 요리의 이름이 뭔가요? 아,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동남아풍이에요. 태국에서 한달 동안 살았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약간 파타이 느낌이에요. 그럼 파타이로 하죠. 저희 셀카 하나 찍어야죠. 아, 예. 아, 보정 없어도 되죠? 아, 네. 보정 안 합니다. 아니요. 보정은 좀 징그럽죠? 피부 톤 정도까지는 괜찮은 아, 것 같아요. 그게 보정이요. 자, <웃음> <웃음> 먹어볼게요. 제가 먹을 때좀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. 아, 저는 어, 그런, 그런 거. 초베르! 네. 음와 진짜 맛있다 오일 파스타를 맛있게 하는 거는 몇번 해봤으면 절대 안되거요저기 있다 저기 맛있는 거군쇼레있거든요 부탁드릴게요 <웃음> 근데 그 쌍시옷이나 발음 자체가 세게 되는 단어들은 들었을 때부터 약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리발레기는 괜찮나요? 그래서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그 리발레기가 멋있다고 표현을 보고 계십니다 그니까 그, 그러니까 그 <웃음> 수습하려고 <웃음> 제가 느꼈을 때는 올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마주친 거니까 멸종이기 무슨 새본 것처럼 어? 어 이거 손가락질을 하는데 손가락질 안 해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 저는 그거였어요. 그냥 길 가다가 알아보면 너무 감사한데, 네. 헌터파님 맞으세요? 이렇게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음. 다가와 주시면 오히려 당난 친구, 워당황스러 수근해서 아요 근데 저희는 <웃음> 알잖아요. 기운이 저희는 알잖아요. 일부러안 네. 맞으시고 <웃음> 수근되는 거를 한번 극복하고 싶더라고. 요꼭 저는 횡단보도 서 있을 때 옆에서 수근거리셨어요. 네. 친구 한명 어느 날 같이 있었는데, 친구 있으면 용기가 좀 나잖아요. 옆에또 여성 두 분이서 수근수근 하시더라고요. 아 이건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빵 해요. 바로 이렇게 했어요. 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아 이런 식으로 극복하면 되겠구나. 또그 친구가 있는데, 그 친구도 유튜브... 해요. 그 즘으로 이제 홍대에 걷고 있는데 계속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. 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하고 이또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배에 수분 내는 거예요. 저를 보고 저 있었고 친구 있었고 친구 이름이 빈지예요. 아 이거 또 한번 재밌게 해줘야겠구나. 방해해들. 아 혹시 빈지 님 아니세요? <웃음> 제일 고 막았어 와저그 친구 새끼 눈치 없어가지고 제헌터팡 몰라요 진짜. <웃음> 아 일단 너무 잘 먹었는데 이게 맛이 먹어보지 못한 파스타 맛이에요 진짜 나중에 혹시 차리시면 투자 어, 요즘 투자자는 정말 많이 먹나? 투자, 투자자는 많이 먹요 아는 사람이 술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뭐술 먹고 하는 계절이구나 아니, 술 먹는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안신한 사이는 아니고 어색해서 할말 없어서 신한 친한, 친한 형이 어색해서, 어색해서 이 얘기 하신 거예요? 맞을수록 도자 <웃음> <모르겠어요. 웃음> 여러분 이제 군소 손질해가지고 아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 손질 아, 여러분 제가 손질 안하고 오늘 이 군순이 쿤디판다님이 죽여버릴 겁니다 군디판다 여러 수면 위로 올라와 있네 네. 빨리 죽여달라는데요 군순아 미안해 <웃음> 저기로 옮기시고 배 여기 라인 있죠? 이렇게 귀여운 배를 칼로 나삭나삭 해주세요 안 잘리네요 나삭나삭 조금 이제 어느정 따고 그 어, 그렇죠 내장 바로 나왔죠 지금? 하이 자, 여기 양쪽 잡고 뒤집으세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괜찮으시죠? 안에 있는 내장들 다 빼면 됩니다. 이것도 잘라요. 네, 거요? 거요? 다 잘라요. 딱 봤을 때아 이거 괴로 같다 싶은 거다 잘라내세요. <웃음> 리바. <리발. 웃음> 엄청. 아 <웃음> 어, 이런 거죠.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아 리바. <웃음> 어저 소리. 아. 군수나 미안해. <웃음> 액체괴물 가지고 노는 느낌도 나고 <웃음> 약간 동심 느낌 나죠.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어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. 어, 가운데에 빵꽂났죠 어, 네. 지금 약간 너클처럼 한번 지어 보시겠어요? 이렇게요. <웃음> 네. 그게... <웃음> 이제 완전 빡빡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점액질이 물로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아, 원래는 네. 밀가루범 버무려서 점액질 없애야 되는데 오늘은 뭐콘디판단이나디젤는 드시니까 저맥질 괜찮죠? 그런거야 뭐. 뭐 진짜 <웃음> 한번 만져보세요 오.. 신기하지 약간 모기 버섯 같다? 어? 아.. 아 비유가 라임을 잘쓸 수밖에 없네 아, 그렇죠? 아, 너무 바로 인정하니까 롯간 <웃음> 괜히 그 유튜브에서 역사 방송 그런 거 보는 거아니야 <웃음> 주로 보는 방송 역사 방송 요즘은 <웃음> 먹기 전에 냄새 한번 맡아보셔야죠 오.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이제 워터야 익사시켜주세요 익사 그럼 바로 파이어 파이어 20분 정도 조져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런데 반 이상 줄 거예요 맛만 딱 보는 정도 초면이니까 약하게 준비하신 거아 그럼요 다음에 40cm짜리 지금까지 혹시 몇 마리의 군소를 잡으셨는지 80마리는 잡지 않았을까 제가 삼킨 거는 한 두세 개 정도 <웃음> DJ님 뭐 찾으세요? 건설 <웃음> <콘서의> 역사요? <웃음> 역사를 되게 스킵하면서 보시네요 여러분 <웃음> 지금 25분 정도 조사거든요 <웃음> 3등분으로 네. 라삭 라삭 사무라이 작은 거를 드시면 아 네. 감사합니다 그럼 저 많이 먹었으니까 DJ님이 제일 큰거 드시는 게좀 <웃음> 재밌을 것 네. 같아요 제가 오늘. <웃음> <웃음> 만사오케이 아,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<웃음> 어 춤도 추네 제가 마지막에 먹겠습니다 두분 중에 누가 먼저 어 <웃음> 아, 근데 얘가 좀 가로가 넓고 얘가 세로가 넓네 가로사오긴 해어 아, 음, 어, 엄청 싸. 처음엔 그래요. 아, 맛이 바뀌어요? 좀 올라올 거예요, 아마. 근데 그걸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. 뭘 말해? 아, 진짜 술한 줄로 뭘 말할 것 같아. 그걸... 먹어보겠습니다. 오. 아니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터평이 매력얼 음. 해주신 거에요 기대치를 확 낮췄죠 음 진짜 근데 괜찮은데요? <웃음> 괜찮으세요? 아까 그 씁쓸한 게 뭔지 알겠는데 저는 이유가 또 있으시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가시고 화필을 너무 많이 먹겨가지고 이거 <웃음> 맛있는데요? 두분다 삼키셨어요? 네, 저는, 있어요. 저는 지금 삼켰어요 거,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 제가 너무 잘 드셔가지고요 제가 민망해졌습니다 오바 하는 것 같기도 해요 <웃음> <웃음> 이게 잘 먹는 사람들에 이렇게 얘기하고 못 먹는 사람들은 공감해줘요 아 그쵸 그래서 록 같네요 <웃음>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에를 오 진짜 잘삶았졌네 <웃음> 아니 잘 삶아졌네 군순이가 <웃음> 착한 사람 나봐요 근데 진짜 잘 삶아졌어요 군소가 영향이 좋나요? 능력에 아주 여우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에요 저도 이렇게 쉽게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... 일부러 약간 좀 어렵게 드시는 경향도 있지 않나요? 약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. 제가 맨 처음 삶아서 먹었을 때 맛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카레에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? 그렇게 해서 좀더 이거를 계속 맛있게 찾아간 느낌인데 오늘이 제일 맛있네 이게 <웃음> 뚝밥을 그러니까 예, 생각하고... 남겨주는 거죠 진짜 군소를 먹으러 속초로 와라. 아, 아이 편으로 나누는 걸로 할까요? <웃음> 그리고 참군소가 있고 음. 개군소가 있습니다. 개군소는 진짜 잡는 순간 냄새가 올라와요. 제가 봤을 때 DJ님은 딱 개군소가 어울려요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진짜, 진짜. 먹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걸 이제 어울린다라고 표현하니까. <웃음> 자, 네, 여러분,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드립니다. 빵이요 할수 있어요. 크게 할까요? 터 빵, 이, 해! 요! <웃음> 새로운 아, 버전을 탄생시켜주시네.